음, 어제부터 3일동안 로타리를 하고 지금 줄을 탔습니다 아직도 진리를 작업을 해야되지만 작년보다는 어, 많이, 그래도 좋아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작년에는 골이 삐뚤빼뚤, 삐뚤빼뚤 했지만, 올해는 어느 정도 뜻반듯하게 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는 이곳에 계획입니다. 또한 그렇게 보시면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틀 동안 비닐 몰칭을 하는데,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. 작년에는 슈리기를 이용하여 비닐 몰칭을 해 보았는데, 올해는 순수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듭니다. 이틀 동안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. 한골 하는데 거의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 혼자서 물칭을 하고 다시 골을 타고, 다시 비닐을 씌우고 작업을 하다보니 진도가 도저히 나가질 않습니다. 오늘 하루종일 해도 내일까지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헤드웨어 아... 끝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